선드립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2년 12월 12일, 12월 12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19일, 월요일, 기회일입니다, 기회 자, 지금 시간이 5시 한 반, 새벽, 저 주변 꼼꼼하죠? 저쪽에 낮이면은 어, 햇볕이 들어와서 환한데 이제 어두워요. 이제 <웃음> 밤이야. 어. 에, 저는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어, 지금 어, 새벽 한 4시 정도 일어났나. 그래서 좀전 <웃음> 안에 어, 인시. 인시 인사 일어난 김에 인인사 올리고 이따가, 낮에는, 또, 공사한다고, 우당탕탕 거릴 거지 몰라서, 아 인사 마치고, 그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를 좀 아예 좀 하자. 그래 싶어가지고, 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번 편에 그, 천일이, 그 급살. 급살. 즉, 급사. 급사예요, 응? 어, 급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우리 무속인들 종교인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그 얘기랑 조금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오늘 주제는 그 일반 무속인들이 선령한 중생들 그 낚시질 낚시를 하는 방법. 요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레가르 치는 거. 그거 많이 하잖아. 응? 그거 많이. 해. 아... 그 일환으로, 어제 가 서울 제자가, 예, 천일 그 저기, 가 천변에 자전거 타고 인사하러 나갔을 때 이제 보냈던 얘기가 어떤 뭐개시끼가 귀신을 봤다. 아주 <웃음> 그 이렇게 막 그런 게 있는데, 어, 선생님 이 맞아요? <웃음> 해가지고 뭐라고 길래 나중에 집에 와서 그거를 뭐 봐달라고 해가지고 봐놓고서는 내가 뭐라겠어요.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휘두르지 말으라고. 내아버부 네 할머님 믿고 너를 믿어라.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말가지도 않아. 어? 그게 내용이 그뭐 개새끼가 글쎄 귀신을 봤대야. 그래서 뭐그 장면이 도로가 인도 한쪽이 있었고 개새끼가 앞에 전면을 응시하고 약간 뭐 꼬랑지를 내리고 막 이렇게 경계를 하는 듯한 그런한 모습 좀 보이다가. 나중에는 뭐 지아빴던가 지랄인가 막겨울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도 성격과 그런게 다 다르듯이 개새끼도 들다 달라요 어떤 개새끼는 옆에 도둑이 와도 그냥 포즈로 자는 개새끼가 있고 어떤 개새끼는 바람만 불고 낙엽만 떨어져도 예민해 가지고 응? 어? 예민해가지고 막 짓고 지랄 예명을 떨어. 응? 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개를 끌고 산책을 나가는데 전면에 뭐 사람이 걸어오든 지 동료 개새끼 걸어오든 이랬었는데 그 전면 아무도 없어. 그 화면상을 보면. 응? 차들만 어쩌다 지나가고 그 자기 전면으로는 전면 인도 따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옆에서, 그런데 예민한 개새끼는, 풀숲에서 뭐만 조금만부실할거려도 경계를 해요. 경계를 해. 이 그, 러니까겁 많은 개새끼인 거지. 응? 경계를 하니까, 하, 어, 저게 뭔가, 이러니까, 그러면 뭐 개새끼, 뭐 귀신 봤다고? 지랄, 예민. 개새끼들은 또 특징적인 게, 자기가 경계를 하면, 무섭고, 경계를 하면 꼬랑지를 팍 내려요. 꼬리를 감춰 지 다리 사이에 심한 것들은 응? 그러고서는 이제 막 해서 자기 집인가 그치로 아빠도 올라갈 때는 꼬리를 바짝 들고서 누르라 올라가 근데 서울대자가 기를 근데 올라가다가 개새끼가 아래층 쪽을 자꾸 쳐다봐 이렇게 그왜 쳐다본 거예요 그러는데 뭘 쳐다봐 올라가면서 주인이나 올라가면서 혹시, 뭐, 자기 뒤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됐든 누군가 됐든 오나? 싶어가지고 끼욱끼욱 쳐다본 거지, 뭘.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지, 현혹되지 마라, 멋이중한디 현혹돼가지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자부장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 <웃음> 이제 본격적으로 구기해 그 줄게요. 저일이 이제 케이블 테이, 트비전 저는 이제 영화를 잘 보는데, 영화 그 채널이 몇개 있어요. 그러면 막 돌리다 보면은 영화 채널에서 이 천일이 마음에 드는 영화를 안 한다 그러냐. 채들을 그냥 심심하니까 뭐한 칸씩 한 칸씩 내렸다 보니까, 어떤 채널, 이런, 몇 번인지도 모르겠어. 거기서 이제 막 그, 뭐이를 테면 미스테리 극장, 뭐, 뭐 야리꾸리한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방송을 해요. 그래서 게 뭐지? 해가지고 천일이 봤어요. 저 봤어. 자, 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알으세요. 어, 천일한 데도 그런 방송을 찍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죠. 응? 봤었어요. 응.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또 유튜브, 어디 어디 뭐 무슨 피디 뭐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나오는 걔네들 있잖아요 그냥 찍어주는 거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돈 내야 돼 돈을 줘야지 찍어줘 그렇게 편집을 해 주고 이천일 같이. 천일 같이 그냥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자자 어? 1인방송 유튜브 자체가 인인 방송인데, 이천일 같이 스스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렇게 세트장도 아니지,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뚝딱거리고 이렇게 이거 방송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튜브 나오는 인간들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요? 다 옆에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질문하는 애 이렇게 해가지 세팅을 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형식 네파토리는 달리 하되 응? 내가 똑같은 거할 수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찍어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영상을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인이면 그냥 해주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영상을 찍는 사람들 프로덕션이라기도 좋고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인 거야 그게 자기 사업인 거야 사업 사업이고 고객은 누구야? 무당들이 무당들이 고객이야 고객 어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작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찍는 유튜브 말고 유튜브는 뭐몇 백만 원할 거예요 그리으 찍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케이블 tv 방송도 내주고 유튜브도 관리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본 짝게는 천만원 드나보더라고 응? 무당이 줘야 돼 그걸 줘야 찍어줘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미스테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게 많이 있었어요 방송에 있었어 뭐 위험한 뭐 xx 뭐 이런식으로 그거 여러분들 이죠그 옛날에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온 걔네들 섭외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심지어는 걔네들 먹고자 는거 바깥까지 부담하라고 했었어요 내가 투자 그러니까 걔네들 얘기가 뭐냐면 너 당신 말이지 방송 나가니까 당신 유명세 탈거 아니야 어? 유명세 탈 거니까 그면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러면서 돈을 그때는 공식적으로 돈을 얼마를 요구는 하진 않았지만 체류 비용 방송을 찍으려니까 응? 그 체류 비용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찬조하라 이거지. 결론은 뭐예요. 내가 내돈 내고 방송 찍는 거예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감사히 생각해라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게 옛날에 잘나가던 프로그램 미스테리 xx 뭐 그런 것들 위험한 xx 뭐 그런 것들 옛날에 그 천일그 제자 중에 그잘 나가는 애들은 나중에 방송 섭외가 들어올 때 그런 얘기 했다고 선생님 어떻게 할까 해서 뭘 어떻게 이뭐 해가지고 이씨. 야 하지 마라 해가지고 천일이 못하게 해가지고 고당이있어야 뭐 여기까지가 이해됐죠? 응? 이해됐죠? <웃음> 자, 이제 본 얘기를 해줄게요. 그 방송, 이천일 봤던 그 방송,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컨셉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전국의 무당, 용한 무당들을 찾아서, 나라의 안녕을 위하는 기도를 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막, 무당, 전국의 무당들을 찾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셉을 끌고 가요. 어? 큰 주제. 타이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막 찾아다니는 막, 어차피 편집하는 거니까. <웃음> 근데 실제적으로 안 찾아다니겨. 막, 그러다가, 경상도 무슨 보살, 전라도 무슨 보살, 강원도 무슨 보살. 보니까 그각그 그 도에다가 그네들 그 보살 이름들은 다너 정확하게 넣어주더구만. 응? 어? 만약에 대전 천일이야. 대전에 천일 법사. 이런 식으로. 응? 어? 그래도 자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다못 맞췄는데, 이집 갔더니 여기만약에 대전 천일법사라고 예를 들게요 대전 그 대전에 그렇게 많은 부사, 보살과 이렇게 찾아 댕겼는데 다못 맞췄는데 천일법사만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 하면서 첫 장면은 얼굴 이렇게 샥모자이크 처리하고 말도 변조해 그러면서 딱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 그, 자기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죽은 사람 사주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 사주를 물었다. 이렇게 물었는데, 다른 모살들은 아무도 못 맞췄는데, 천일법사만 그걸 맞추더라.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뭐라, 다시 뭐라 뭐야. 짜고 치는 고수법이에요. 자기네 출연진들 피디들이 있잖아 아무나 등장시켜서 어차피 모자이 처리하고 나오거든 음성 연주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드라마 찍잖아 이제 드라마 찍어요 이제 시나리오대로 응? 드라마 찍어 드라마 찍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사 이미 주어진 대사와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이제 죽은 사람 사주를 딱 대밀했어. 탁, 보다가, 아,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왔다가, 아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기운이 안 느껴지는데, 이사람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나중에 그 피디나, 그, 이, 그 연출자, 그 저, 연출, 전보라고 등장했던 사람들. 자기도 이렇게 맞출 줄을 몰랐다고 응? 참용하시다고 <웃음> 그렇게 놓고서는 일단 끝내 거기서 끝내고 나왔다가 다시 이제 피디가 정식으로 찾아가서 배를 눌러 이제 어 누구세요 아까 오셨대 아 너무너무 잘 맞춰 가지고 다시 이렇게 왔다고 하, 하면서 왜 이렇게 이용하시냐고 그게 다 뭐야 각본 시나리오 거든 아이고 참뭐 그게 하나 있었고 또한 얘가 또 뭐로 나왔더라 부동산 <웃음> 어떤 사람이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야 응? 한번 들어보었다는 거지 컨셉이 그렇게 가는 게 시나리오 2 그래가 하는 거야 이제 그 양반은 뭐 어디 저기 어디 저기 뭐 저기 경상도 어디 뭐 절간 뭐 스님이라고 나오더구만 아문 스님이님이랄 부처님 모셔놓고서는 전복이 자빠졌냐고실랄 연병이지 이제 그 아이가 나와 <웃음> 그랬다 하고서는 남자가 일단 그남자 여자인지가 등장 인물 등장 시켜 그래서 이제 사업하다 망했다는 컨셉으로 딱 가면서도 전보를 가서는 아 내가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부동산이나 이런 걸좀 해도 될까요? 어쩌고 저쩌고 물어 이제 그러니까 하, 중요한단 소리가 에 당신은 부동산이랑안맞아 이미 짜였으니까 아 그럼 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요그건안 돼요. 우리 응?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그 pd 멘트 탁 날리는 거야 아니 자막에도 이제 사례자는 사례자 살해자, 그전번로간 사람 사례자는 이미 사자 부동산에 손 댔다가 한번 크게 망한 경험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말로 씨. 어? 그러면서 하, 나라의 그 나라의 안녕을 이해 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들이 돌아댕기면서 구현. 지들이 왜 그질하래? 어? 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절로 전국 돌아댕기면서 그질하래. 아이고 지랄이 그래가지고서는 하, 뭐 이제 전국에 한한 한 전체적으로 한 다섯 명 정도 다섯 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양반들 자기 그 원하는 장소 절간이면 절간, 바닷가면 바닷가, 바닷가 기도터면 기도터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들 또 이제 따로 한 컷씩 찍었어 이제 한 컷씩 찍어가지고 그 뒤에 영상 끝부 끝부 때 붙여가지고 막 이제 방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쪽에 무슨 무슨 기획 어? 해가지고 전화번호 쫙 집어넣었더라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집어넣었으니까 누군가 그 방송을 보다가 전화번호를 메모해가지고 보니까 각 보살들 전화번호는 안 넣더라고. 안 넣고 자기네 퉁쳐가지고 무슨 무슨 기획 거기에 이제 넣었어, 이제. 자기네 전화번호만. 그러면 그 번호를 누군가 메모했다 전화할 거 아닌가 봐요. 아, 여기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저기 그 보살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내그 시청자한테 보다가 너무 용한 것 같은데 한번 가 보려고요. 그리고 또 알려 주는 것 된단 말이지. 알려 줘. 이거 걔네니까 그러니까 컨셉, 시나리오, 극본, 대본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또 달라져요. 분위기 달라져. 근데 걔네들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더라고. 응? 어떻게 뭐 하나의 큰 광고예요, 광고. 우리나라 그 여러분들 아시죠 채널 케이블 TV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 만뭐천 뭐 개가 되나? 그러면 케이블 TV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돼. 그, 거기 에 출연한 그 무당들한테, 무당, 중,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1인당 천만원씩만 받아도 다섯 명이 오천만원이요. 오천만원. 응? 제작비하고, 1 천만원씩 받았을 때, 제작비하고, 케이블 TV 거기에 잠깐, 그게 5분짜리든 10분짜리든, 어차피 케이블 TV 지내더도 방송 은 다른 데 하려면 프로그램 사와야 되거든. 철진왕과 전원일기가 됐든 수사반장이 됐든 이런 거 갖다 틀으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 돈 주고 사봐야 돼 근데 아니 프로그램 공급해 주고 돈 받는데 그걔네들 그냥 틀어 줘? 아니잖아 10분짜리든 20분짜리든 그거 틀어줄 때 당연히 돈 받거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1인당 만에 천만 원씩이다 그래 천만 원5서천 다섯 명이 오천만 원이다. 5천원 오천 받아가지고, 자기네 경비 제하고, 그, 저기, 케이블 TV, 그, 방송해준 조고 숙대만 오천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첫일한데 그, 방송, 그런 걸 만드는, 그, PD가, 제작자가, 첫일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야. 그 얘기가 들어가면 더러는, 결러는 거기에 출연한 무당들이 재미를 못 봤다고 재미를 못 봤다고 뭐라고 궁시렁 거린디야 <웃음> 미친 게지 무슨 재미 어? 흑된말로 광고를 했는데 어? 쩐 수입이 안 됐다 이거지 어?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인기, 저기, 저기, 무당들도 있다더구만. 그러면 자기가 A.S. 대신대요. A.S. <웃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케이블 방송, 케이블 방송 뭐, 케이블 어디 나가냐니까 어디라고 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케이블 방송하고. 유튜브. 그렇게는 그거 잘라가지고 유튜브 편집해서 올려주면 돼요. 막 글자 넣어가지고, 자막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고 그러잖아. 구독, 좋아요, 알림, 넣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잖아. 이 천일 방송하면서 구독, 알림, 좋아요 해달라 이런 생각 안 해. 왜? 닭간지럽고 쪽팔리잖아. 쪽, 안 쪽팔려? 쪽팔리잖아. 그게 왜 제자가 돼가지고. 어? 뭔 구독, 알림, 좋아요야. <웃음> 천일 지인 중에도 그런 양반인데 그 사람 얘기는 아니니까 그사람 패스 <웃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보세요 그런 방송을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당들 그런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말빨이 세요 말빨이 세 어리버리 하거나 주변 머리가 없는 그런 저기 제자들 무당들은 그것도 못해 왜이안 되니까 계속 손님이 보면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지가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 설레발을 치든 뭐를 하든 그 깜이 돼야지 하는 애들이야 두 번째 돈 천만 원 이상을 돈을 줘야 돼그니까 어떻게 쩐이 있어야 돼또 결론적으로 세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애들은 사기도 치고 설레발에도 치고 돈도 벌어보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일반 순진한 부당들, 제대로 가는 부당들 그런 거안 해. 그런 거뭔 말인지 아셨죠? 차라리 어 맞아 이제 마무리 <웃음>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 보이시, 보이스피싱이 있잖아. 보이스피 판사도 당하고 검사도 당한 뒤야 응? 의사도 당하잖아 의사 탈탈 털렸잖아 우리나라 역대 최대 매덕? 저번에 언제 한번 나왔었어요? 억단이라면 털린 의사 의사도 털린다고 보이스피싱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이스피싱은 주둥아리 전화로 낚는 거고 일반 무당들 제자들은 화면 주둥아리 말빨 막 현혹시키고 미혹시 이걸로 낚는 거야. 응? 그걸로 차이만 다를 뿐이지 피싱은 똑같은 피싱이에요. 피싱이 뭐요? 낚시란 말이야. 낚시 피니시 피니시가 낚시고 피싱 낚는단 말이야. 아셨죠? 낚이지 마라. 어, 전에, 그, 천일한데, 그, 이 양반은 진짜 영화 감독이었었어요. 영화 감독. 어, 요즘은 뭐 죽었나 살았나, 어, 꼼짝도 안 하더구만, 아마 어, 뭐뭔 일이,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양반은 영화맨 들어가지고, 출품도 하고, 그런 양반이었었어요. 언젠가에 천일한데, 다큐. 이양반은 그 다큐 후보 그 쪽으로 좀 많이 그 영상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불교 영화를 많이 찍은 것 같고 종교적인 영화를 많이 찍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젠가 이 천일한데 아, 그분이 다큐를 한번 찍자 어? 이 천일법사의 이야기를 다큐를 한번 찍자 하고. 아,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어. 근데 천일이 노코멘트 했어. 노코멘트. 뭐, 어, 뭐, 천일이 아무리 옳은 제자고 잘난 제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로 다큐를 찍어서, 어, 만 중생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쪽에는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천일이 노코멘트 했어요. 왜 처음에 그랬었고 계속 나중에 얘기가 또 나중에 보사님 기회되면 은 영화 한번 뭐 찍죠 찍죠 몇번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는 천일이 그랬어요. 나중에 그럼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아, 그런 저희가 된다고 하는데, 시기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냥 다큐야, 다큐. 그, 저기, 그, 뭐, 인간극장,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컨셉, 그런 거. 여러분들, 근데,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그 양반이랑, 이 양반도 참 우리 집한번 왔었어요. 음, 천왕정사, 와가지고 천일이랑 아, 차담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갔는데, 어, 나름 뭐, 우리나라 큰 유명한, 유명그 감독은, 영화 감독은 아니더라도, 나름 자기 영역에서는 포지션이 있는, 그러한, 아, 감독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음, 두고 보면, 그것도 그 양반이 뭐 살아있어야 할 말이지 그 양반 내가 봐서는 아 제대로 참 풀고 가기가 참대가한 양반이다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두고 볼 일이에요 음. 예천일이 얘기해 준거 알았죠 다시 이제 그 저번 편에 얘기했던 거 천벌 응? 천벌 급살 급살이 급살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자기를 알리고,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알리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이거 돈 때문에? 이쩐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신의 말씀을, 신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많은 중생들과 편하게 나누고, 나누고, 가르쳐 줄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방송이라는 의미나 나를 알려준다는 그 의미가 맞는 거지 어떻게든 이걸 쩐을 더 벌어볼 생각에 낚시하려고 그런 개념으로 끌고 와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급살 맞는 거야 뭐 급살 아셨죠 그렇게 또 기결이 돼요. 응? 자, 오늘 여기까지고, 벌써 이제, 어, 지금 시간이 지금, 아마 지금 조금 밝아오나요? 어, 요즘 아직, 다음 주, 맞다, 다음 주가 둥지예요. 둥지. 동지가 지나면 한 해가 다 갔다고 하는데, 응? 벌써 또 둥지가 또 이렇게 와요. 이민년의 둥지가. 응? 어, 오늘, 월요일, 어잘 보내시고 네, 어, 이번 주 중에 좀 춥다고 합니다 춥다고 하는데 추워봤자 제가 겨울번 뭐 시간만 어디 가봤어? 무당들 제자들이 피싱 낚시 하는 거 자기네들은 아닌 것 같이 해 보이스피싱만 냐 보이스피싱 드러내놓고 내가 보이스피싱이나 얘기야? 안하잖아 홀락낚이잖아 홀락 털리고 강아지들 마시라고. 아셨죠? 한 젓도 잘들 잘 보내시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들 보내세요. 응? 응.